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막하 출혈 경미한 외부 요인인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2-31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좌측 경막하 출혈로 뇌관 압박이 심한 내부정소견을 보였으며 응급진료 기록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당뇨와 신장병으로 복막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4개월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건 사고 이전에 뇌CT 검사 결과 뇌경색추정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원의 판단 쟁점 본권 피보험자의 재해사망 인정 여부 본권 아래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때 피보험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권 사망 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으로 경막하 출혈 외에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이라고 하면서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보험자는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고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등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주치의가신부전 환자의 경우 해파렌이라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각내에 약간의 외상만이 있어도 출혈이 심하여 사망할 수도 있으며 만성신부전 환자라서 수술이 어려웠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